모짜렐라 치즈를 넣었는데 치즈를 넣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준비한 먹방은 제가 직접 만든 집밥입니다 정말 굉장히 많이 차리지 않았습니까? 이거 다 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얘는 순두부 어... 우거지? 아니야 우삼겹 순두부찌개예요 얘 그... 그... 막대 막대 생선구이 기린내안 나고 어, 이미 간도 되있는 상태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치즈, 치즈 계란말이 김, 김치, 그리고 스팸, 통 스팸 부위 맛있겠죠? 그럼 잘 먹겠습니다 국물부터 국물부터 잘 뜨거 아, 아 <웃음> 매워 맛있어, 맛있어. 야 순두부찌개 엄청 좋아하는데, 이건 고기 넣은 순두부찌개예요. 음. 음. 음. 이거는 계란말이. 내가 만든 계란말이. 안에 모짜렐라 치즈를 넣었는데. 와. 맛있다. 달라져. 이럴 때또 쾌감이 아주 뼈가 아주 잘 발리네요. 진짜 아주 살이 알차. 내가 구웠지만 너무 잘 구웠어. 사실 이게 굽기가 편해요. 간이 다 돼있어서 굽기만 하면 돼가지고 짠! 못 먹을 것 같아. 네. 안될것 같은데. 응. 음. 말이 필요 없구만. 응? 어? 형인가? 먹는 거냐? 먹는 건가? 어? 형인가? <웃음> 아딱딱딱딱딱팬딱딱딱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. 끝. 끝.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달아주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안녕.